로나칭! 로나칭! 야루나의 유튜브! 이 영상은 모든 양양의 시청자가 시청 가능한 영상이에요 오! 자향님 반가워요 조별 회의가 끝났어 오셨군요 아 조별 과제 하시는구나 병마치 음, 누가 그렸다 했는데 저번에 아 진짜 친언님이 아니라 일사님이 그리셨어 아니 근데 왜 이거 잠깐만요 진짜 저 레이어가 이것만큼 켜졌는데 애자님이 <웃음> 저 뿅면치 애자님이 그린거라고 <웃음> 나중에 텅수를 맞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허,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우대덕 우대덕 중간까지는 아직 벌었쥬 <웃음> 저승이라기보다는 그 느낌에 비해서 약간 그림이 많이 아기자기해 보이는데. <웃음> 기분 탓인가? <웃음> 저승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단 이거 보면은 좀 많이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어요. <웃음> 수상가옥이 생각났는데. 저승을 신박하게 그려놓은 작품이 몇개 있긴 있어요. 신과 함께라든지. 그런 <웃음> 느낌, 어떤 느낌이야? 다들 뭔가 삘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같아 <웃음> 컴맹이 저도 컴맹인데요 치다님! 지도님, 치다님만 컴맹 아니에요 저도 컴맹이에요 현대 저승통영품? 신과 함께 그흠 신과 함께 진짜 재밌어요 저승차사 신과 함께 비슷해요 진짜요? 오아저 그런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야 좋죠 <웃음> <웃음> 나태지옥 뿌리패스 대한민국 아 진짜 맞아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부지런해가지고 나태지옥에 빠질 일은 거의 없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릴 것 같은 곳이 재미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추세를 보면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보면 100% 천윤지옥은 거쳐 빠져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못 빠져나갈 것 같은 곳이 거짓지옥 거짓지옥은 진짜, 사람들이 참 거짓말 을 많이 하거든요. <웃음> 사기도 요즘 많고. 얼마나 범죄가 많아. 한가운데 너무 재밌게 봤는데. 마지막이 진짜 찐엔딩 감동, 이었어요 영화에서. 구라지옥이요. <웃음> 아니, 왜요? 왜요? 아, 설마 막 창작 관련해가지고 막한 일을 하는 사람 100% 거짓지옥이 막 빠지고 막 그런 건 아니겠죠? 아니, 창작을 위한 그런 소설이 다 거짓말인데 그럼 그거 다 죄를 묻나? 스토리 쓰고 만화 쓰고 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 다 까놓고 말하면은 <웃음> 하루에 세 번째 거짓말이라고요 상대방이 그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뭐 귀엽게 봐준다 고뭐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지옥이 왜 언제 구라지옥이 된거죠? <웃음> 어.. 던질 겁니다 이제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헐 이거밖에 안 그리셨는데 너무 잘 그리셨는데 이거 이 짓은 두 번은 못 하겠다 포기를.. 포기 선언을 하시는 겁니까? 그만두지 빨아 주십시오 우와! 오! 코콜 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동요품 같다 미칠어져가지고 <웃음> 잘병을 하면 치언이처럼 저도 빨라질 수 있다라고 행복 회로를 좀 돌리겠습니다. <웃음>